어... 네. 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 기생충 박사, 팡가시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천, 수만 가지 기생충들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아주 악랄한 기생충. 남의 신체 역할을 자기 것 마냥 조종하면서 이 혀, 이 혀, 이 혀의 역할을 대신하는 기생충! 그 기생충이 바로! 아... 켜라 몰랐죠? 렛츠고! s 여러분 지금 배 타고 좌대 낚시터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학꽁실를 잡아가지고 라가에 있는 아가벌레 잡아가지고 바로 한번 축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오늘 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촬영팀입니다. 네, 네, 그래요, 맞아요. 저기 그치요? <웃음> 아, 네. <웃음>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배 타고 어느 정도 와야 돼요? 정도면도착할어아 5분정도? 근데 여러분 지금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가지고요 잡을 수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배 타고 왔는데 저는 2분 따라왔거든요 모르겠어요 가서 무슨 짓을 할지 어디 도망갈지도 <웃음> 없어 1박 2일이야 리발 자, 여러분 저기 수상가옥 도착했는데 저쪽에 지금 양한 마리 거든요양수상가옥이 양이 돌아다니네 당신과 제가 1박 2일을 할 뭐라는 거야 니가 들어가자 우와 울었어야죠 근데 이거 뭐예요? 이거 팝공치할때 아, 채비 오늘 바람을 부은 데 낚시가 될까요? 살짝 걱정되는데요 하지만 여기 사장님을 스카우트 하지 않았습니까? 사장님 믿고 가봅시다 자 여러분 여기가 수상가옥인데 물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숙소들이 있고 저희는 저쪽 숙소에서 묶을 거예요 어 근데 저기 옆에 한분 누구시지? 리발 나만 데려온 게아니었어자 여러분 그 여기서 양을 키우신다고 합니다 어 강아지네 조리야 안녕 미안해 자 여러분 이제 학공치 잡을 건데 이끼를 뿌려가지고 일쪽으로 모이게 할 겁니다 저희 낚시로 잡나요? 낚시로 잡을 거 같아요 두번이 뜰지를 잡는 것도 봤거든요 그러세요 그냥 이렇게 하면 와요? 학공치들이1등 그랬습니다 아... 제학공치안보여 당시... 집에 가세요 당시 데려왔잖아 책임져 선 혹시 소개 한 번만 해주실 수있으요까 아, 네. 올낙카 t v 직시 입니다 아올낙카 t v 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낚시 채널이죠? 그렇죠 아제 어. 유익한 정보 굉장히 많이 있으 많이 들어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그럼요 <웃음> 원래 떡밥은 잘안 써요. 아. 유녹 많아갖고, 날씨 영향이 크고, 해도 예. 많이 안 떴고, 수온도 많이 내려갔어요. 피박하다. 아. 뭐 제보를 아. 하셨을 때, 그냥 오셨으면 그래서 딱 됐는데, 그거 한 아... 일주일 전만 해도 너무 많아갖고, 잡을 생각도 안하더라고요왜 아... 그때 안 가셨어요? 아... 해명하세요. 제가 그때 당시.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지금 핫곡지 잡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핫곡지 전용 파우더로 이제 미끼를 뿌리면은 얘네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뿌려보도록 할게요. 만나면 제가 우럭 말린 거 있으면 좋습 제가 낚시 같은 거에도 첫발이 좋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제가 한번 뿌릴게요 그, 제가 뿌리는데 똑같이 뿌리시는 거죠? <웃음> 당신 망쳐놓은거 내가 지금 메꾸고 있는 거죠 이게 제가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제가 만약 이렇게 해서 안 나오면요 낚시대로 해가지고 아마 학공치를 잡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잡아서 안에 있는 라간벌레이기 그냥 무조건 추배를 해볼게요 잠시만 야 너무 맛있겠다 불가사리말랭이 애들이에요? <웃음> 불가사리말랭이는 태나 처음 들어봤네 이미 불가사리말랭인데요 오오 네? 냄새 맛있어요? 냄새 맛있냐고요? 와 네. 오오 진짜 냄새는 달라요 진짜 거짓말이짜 아, 씨! <웃음> 어우, 씨.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와. <웃음> 와, 여기 불가사리는 유해동물인 거 아시죠? 그래서 그냥 버릴게요. 자, 이 수상가옥 테두리 쪽에서 계속 화공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공치야화공치 학공시 어딨니? 저기는 양식장이죠? 사장님 멀리 계신데, 어떻게? 우럭설이, 레스코? 대츠콩 들어가주세요. 야, 이렇게 여기는 망을 쳐놓고 이쪽에서는 이제 양식 같은 걸 이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 저기 우럭렉기 있네? 여러분, 보이시죠? 저기. 버무스랑 추베르, 그 개마는렉기 저기 뜰채도 있는데. 왜찍어야자 왜 <웃음> <웃음> 여러분 여기 우럭 진짜 많습니다 와 크기도 크고 이 앞에 보이시죠 야 이거 오늘 컨텐츠 바꿔야 되나? 멸치예요? 와 제가 잡아왔어요 아 진짜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멸치 보니까 얼마 전에 멸치 잡아서 멸치 쌈하고 만들었던 게 생각이 나네요 괴롭 같았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학공치가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조금 기다려 봐야 될것 같거든요 저에게 5시간 운전해서 왔거든요 개로 뗐어요 여러분 지금 브루님이 낚시하고 계신데 지금 찐낚시 하고 있거든요 찐낚시 해보셨나요? 처음 해봐요 개로 뗐습니다 네, 학공치안 잡혀가지고 브루님이 우럭소리 하실 것 같은데 어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양식장에 자 여러분 지금 큰일났습니다. 2 시간 아니한3 시간째 여기 있는데 지금 학공치한 마리도 못 봤거든요. 근데 이도 문제가 만냐면학공치를 잡는다 쳐요. 근데 그 안에 아감벌레가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약간 지금 보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일단 한번 끝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라 된거 같아요. 네, 여러분 학꽁치 잡는데 실패해가지고요. 제가 학공치를 어떻게 구해왔습니다. 어떻게 구해왔냐면 화면 들어보세요. 요학공치를 하나 일단 사볼게요. 여기 안에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사볼게요. 어 들어가라. 어 허니버터 땅콩 맛있어 보여가지고. <웃음> 자 이렇게 해서 마트에서 요학공치를 한번 사왔는데 이아가 아간벌레... 벌레는 학공치의 아가미 안에 있다 그래 가지고 바로 이학공치의아가미를 한번 뜯어서 볼게요. 뜯어지자. 도마 오시고 학공치한 마리 오시고 제가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사도 여기 안에 아감 벌레가 없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오이씨 바로 있네. 여러분 보셨어요? 뭐야? 와우! 여러분 이 안에 벌레 보이시죠? 자, 이게 바로 아감 벌레입니다. 뭐야? 아가미에 벌써 이렇게 있다고? 야, 저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거든요. 이학공치에 아감 벌레가 굉장히 많다고 하긴 하는데 요 정도일 줄 몰랐는데. 야, 이거 뭐야? 바로 나오네. 자, 여러분 일단 상태는 죽은 상태입니다. 아쉽게도 살아있으면 더 좋을 텐데 일단 여기다 빼둘게요. 자, 그러면 반대편 아가미도 한번 볼게요. 또 있나? 라가미 열어 보이시죠? 반대편 아가미 아주 깔끔합니다. 자 아가미 하고 머리를 한번 잘라볼게요. 라삭어 이거 아감벌레 아니에요? 어내내네장이다 네, 네, 네, 네, 리발 봐 여러분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야 뭐야 아감벌레 바로 나오네. 로테네.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아휴 인생 끝났다. 자 여러분 다음 학공치 하는데 이학공치가 제일 큽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아감벌레가 있을 것 같은데 열어보자. 오, 자 여러분 얘도 깔끔해요. 자 그러면 이쪽은 야 이쪽에도 깔끔합니다. 야 운이 또 좋았다. 저는 첫 발이 잘 받아요. 근데 여러분 저 끝발 없는 거 아시죠? 자 그럼 얘도 머리를 한번 잘라볼게요. 라사. 자 여러분. 이 머리 안 해도 이거 뭐야? 이거 아가 벌레 터진 거아니어내장이야 네, 네, 네, 얘도 저 멀리 꺼지고징 다섯 마리 있는데 얘가 지금 세 번째입니다. 자, 아가미 열어 볼게요. 라가미 열어. 오! 개큰거 있네.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와, 여러분 얘 진짜 큽니다. 자 한번 빼 볼게요. 야, 여기 아가미 벌레 왜 이렇게 커? 우와. 와, 씨 얘가 딱딱하네. 아가미 벌레가 좀 말랑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딱딱합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옛날에 짬뽕집에서 짬뽕 먹을 때 가끔 섞여 나는데 저는 그때 개깐 건줄 알고 그냥 씹어 먹었거든요. 었 아, 물론 구역질했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아가미 벌레였어요. 딱 이렇게 생겼거든요 약간, 얼굴만 보면 지금 나 귀엽게 생겼는데, 버릴게요. 너도 여기가 있어라 설마, 반대편 1타 2피 할라나? 자, 가자. 와, 1타 2피 한다. 자, 안에 보이시죠, 여러분? 바로 1타 2피 했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야 되는데, 왜 기분이 좋지? 자, 여러분, 여기 아간벌레 보이시죠? 야얘한 마리선 두 마리 나오네. 여기 버릴게요. 얘도 머리 잘라야겠다. 라사. 자, 여러분, 여기에는 없습니다. 저 멀리 꺼죠네 번째 학공치 바로 열어보자. 어 없다. 깔끔하다. 이제 떨린다. 여러분, <웃음> 이제 떨리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어, 여기도 없다. 그럼 얘 머리를, 라사. 자, 여러분, 얘도 여기 안에 없습니다. 그냥 말끔해요. 저 멀리 꺼질게요. 자, 여러분 드디어 막... 마지막 녀석입니다. 자, 과연 띵띵띵띵띵띵데 리레레 있다. 아, 또 있다. 지금 최소 네 마리. 여기서 한 마리 더 나오면 다섯 마리 채웁니다. 얘는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건는 조금 소큐트한데. 눈땡땡이 귀여워 버릴게요. 자, 과연 여기에 있으면 딱 다섯 마리로 뭔가 마리수 채워지는 느낌인데. 열어 보자. 와, 개큰거 있다. 피날레 안에. 두 마리인가? 여러분, 이거 두 마리 같은데? 보이시나요, 여러분? 자, 빼 볼게요. 저랑 보시면 여기한 마리 있고 이게 지금 한 마리인데 이거를 뒤집으면 지금 반대편에도 뭐 아, 여러분 이게 뱀가 봐요. 그죠? 야, 이게 배네. 어 일단 여러분 다섯 마리가 지금 나왔는데 자 여러분 그럼 요공치 다섯 마리는 저희 러머니 갖다 드릴게요 <웃음> 여러분들은 꼭 효도하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가벌레 죽음과 다섯 마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이 녀석들은 어떻게 하냐 자일 여기다 옮겨버리고 잘가 아수나 잘가 감수나 자 여러분 이아가벌레는요 물고기 아가미 혹은 혀에 붙어서 기생하는 기생충이고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아가벌레고 정식 명칭은 키모토와 엑시구아라고 합니다 굉장히 길고 어렵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나쁜 렛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녀석이 물고기 아가미에 붙어서 생선에 피 피를좀 빨아먹는다고 하고 혀에 붙은 애들은 물고기의 혀 역할을 완전히 똑같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이 혀에 감염된 생선은 이게 자기의 현주라고 살아간다고 해요 제가 봤을 때 기생충, 뭐 영가시나 아간벌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이 숙주 속에 잘 숨어있는 애끼들이에요 그리고 신기하게 얘네가 1cm가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전부 다숙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cm까지 자라면 이제 암컷이 된다고 해요 굉장히 좀 신기하죠 어떻게 보면은 약간 군소처럼 장홍동체 느낌이면서 장홍동체 느낌은 아닌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 아간벌레를 드셨던 유튜버분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또안 먹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요정도 크기는 1cm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얘는 이제 암컷이고 짝짓기가 전부 다 끝난 녀석인 것 같은데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어, 어핫콩치 냄새 나네 좀, 좀 아, 마, 마, 맛있겠다 구라예요 자 그럼 요 다섯마리의 키모토모엑시고 아니 키모토... 아 키모토 잠시만요 이름 뭐였지? 아, 키모토와 엑시고와 아, 개어렵네 이렇게 돼 바로 씻어지러 가자 먹고 내 아가리 씻어야겠다 자 일단 여러분 이 녀석들 여기 채반에 다 넣어버리고 야, 야, 야 내려가라 어, 붙어버렸네 곳에 살아있니? 으아 만지기 싫.. 쉬... 오 쉣더 아, 아. 자 이렇게 채반에 옮겼으면 워터 야 조조조조조조조조조 아주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왜냐면 핫콩치의 비린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최대한 깨끗하게 씻어줄게요 한 마리씩 잡오오와 여러분 이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배 쪽은 지금 굉장히 말랑말랑거리인데 등 쪽은 약간 객강구 느낌처럼 조금 딱딱해요 반은 말랑하고 반은 딱딱한 신기한 느낌 버릴게요 익사자 하 여러분 이렇게 씻었으면 여기다가 버려. 여러분 이렇게 다 씻은 아간벌레는 남자답게 뜯어버려 한손 스킬 팡. 자 여기에 한 마리씩 물기를 좀 말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일자로 쭉 나열할게요 엔젤과 아감벌레 마냥.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물기를 제거해준 이유가 뭐냐면 이 녀석들을 가장 맛있게 먹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맛있게 먹기 위해서. 뭘 해야돼요? 그렇죠.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 군소도 튀기면 맛없다. 튀겨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물기가 다 빠진 녀석들은 일로와라. 루라이팬티 그리고 언언언언두번개 깔끔했다 자 그리고 기름을 좀 달궈줘 <웃음> 요새 목이 안 좋아요 군소집 좀 내려 먹어야겠어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다달궈지면 아주 재소 없이 터져버려서 동해바에 끝에서 서해바닥 끝까지 가가지고 학폭친 다시 엄청했는데 안 잡혀가지고 그레님이랑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집앞 마트에서 사는데 아간벌레가 있는 재소없나 제수없나... 잠시만 그렇게까지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아서 재소없는건나잖아 바로 입장 잘가요 아간벌레 세 마리 버려 오 조금 튈것 같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안 좋은데 아 많이 튀겠다 와 이게 뭐야 오오오오 오오 여, 여, 야야야야불 제일 낮춘건데 자 그럼 여러분 나머지 두마리 바로 입장할게요 들어가라 오야 얘네 터지네 아오오아 어, 가 터지지 마. 어, 한 마리 터져서 없어졌어요, 여러분. 뭐야, 한 마리 어디있어한 마리가 먹으면 안 되는데? 지금 보시면 네 마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거한 마리가 어디 갔어? 작은 거를 내가 먹어야 되는데. 찾았다, 찾았다. 저거 맞죠, 여러분? 저거 맞아요? 야, 찾다너 맞지? 너 그냥 집에 돌아다니는 쥐면들이 아니지? 차라리 쥐면들이가 낫겠다. 야너 다시 들어가라. 어, 야, 야. 자,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좀 익은 것 같은데, 이제 그만 터지고 있습니다. 아, 처음에 엄청 터지네. 여러분, 얘네 지금 보시면은 안 빨개지고 하얗게 되잖아요. 튀겼는데. 이게 몸에 키토산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갑각류는 아니란 거예요. 전에 먹었던 강깡도 이렇게 하얘집니다. 맛 비슷할 것 같기도 해요. 최대한 바싹 튀겨볼게요. 튀겨, 튀겨, 튀겨, 튀겨. 자, 잠깐 한 마리 꺼내면 배 쪽이 지금 갈색으로 수저 색깔과도 이 같이 되죠. 근데 등 쪽은 지금 이렇게 하얗습니다. 일단 바싹 튀겨요. 바싹. 오케이 이 정도에다 턴오프, 턴오프. 오케이. 오, 불을 더키었네 오, 뭐야, 뭐야, 뭐야. 턴오프. <웃음> 아, 너무 당황해서 개절어버렸어요 여러분, 약간 곤충 티겼스때 냄새가 나는데. 자, 그럼 이제 이 녀석들을 여기 위에 올려줄게요. 일로와 키모시아 엑시구토라고. 뭐, 뭐야? 이래? 까먹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간벌레 튀김이 전부 다 완성되었습니다. 아! 허허허 쉿더 팍. 여러분, 그냥 얼핏 보면은 그렉깡구 느낌인데, 제가 봤을 때 맛도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배가 빠바 아간벌레 먹는다면 수백마리 아간벌레를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배가 빠바한 개체들이 배속에 새끼를 가지고 있는 개체라고 해요. 새끼를 낳을 때 수백마리씩 낳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배의 알이 아니라 새끼입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어느정도 자랄때까지 배속에서 새끼들이 큰다고 해요 그니까 러 제가 이거 먹으면 학꽁치 수백마리 살리는거야 그래서 이거 말고 여기 요 작은 수컵부터 한번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사실 이거는 작아서 별맛 안날것 같기도 한데 일단 한번 바로 먹어볼게요 자 먹어볼게요 초에 주님 영광 받으소서 내릅! 네, 음! 그냥! 그냥 튀김 가루 느낌인데 조금 짭짤하기도 한데, 막 괜찮은데요? 너무 조금 해서 별 맛이 안 나서 그런 것 같은데, 괜찮은데, 아니면 그, 내성이 생겼나? 이게 좋은 게 아닌데, 왜 기쁘지? 안 그러면 뭐, 요 정도 되는 수컷 애들은 뭐, 사실 너무 쉬운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츄베르 음! 그냥 튀김인데 여러분 렉강거보다 훨씬 더 맛있데요 는렉강거는 약간의 그 부역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런거 아닌니요 너무 깔끔한 튀김가루 맛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수백마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는 조금 요 배를 한번 지금 터뜨려 볼게요 지금 배가 요런식으로 있는데 배를 터뜨렸네 안에가 조금 납작하게 이렇게 튀겨져 있거든요 저 납작한게 제가 봤을 때알인것 같습니다 이거 아까 튀겨져 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어쨌든 하고흰 색깔들이 조금 나와가지고 다 튀겨졌었거든요 그게 아마 알이 배에서 터져가지고 나와서 지금 튀겨진것 같은데 갑자기 속이 역하네. 아니, 아까 먹은 것 때문에 말고요. 요거 때문에 자러분 그래서 이거 지금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아가 몰레 성체 암컷 조배를... 왜 맛있냐? <웃음> 아니, 마, <웃음> 맛있는데요? <웃음> 너무 의외인데? 제가 렉강고도 먹어보고, 콩볼레 지면늘이 다 먹어봤는데, 맛있는데요? 여러분, 참고로 얘네는 갑강루가 아니라 등강루입니다. 등강루가 뭐냐면, 지면늘이나 콩볼레 얘들도 전부 다 등강루라고 해요. 근데 렉강고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해요. 갑강목에 등강루라고 써있거든요? 그건 약간 갑강루랑 등강루랑 약간 합쳐진 느낌인데, 이거는 그냥 등강루인데도 여러분, 콩볼레랑 맛이 비슷해요. 근데 콩볼레보다좀더 맛있어요. 왠줄 알아요? 바다에 사니까 짭짤하게 간이 배어있다? 이걸 내가 맛있게 먹는 모습으로 지금 카메라 찍는 내 얼굴 보여 그러니까 이거, 타 온다. 이거, 씨게 온다 자 그럼 이것도 맞아 먹어 볼게요. 고보를 음. 음 크림 치즈 맛이 나는데요, 보러 보고, 야너입 미쳐 썩보썩썩고썩고 보고, 여러분 제 입맛이 좀 변했나봐요 왜왜 이런 맛이 나야지 맛이 없어야 되는데 그리고 방금 먹은 거는 심지어 배에 좀 알이 불러가지고 조금 더 짓눌리는 느낌이 났거든요 약간 그 두부 입에 넣고 이 사이를 쫙 밀었을 때이 사이로 두부 드르르르 나온 느낌 그 느낌이 좀 났는데도 불구하고 더 고소한 맛이 나는데 아간물리 새끼들이 고소하구나 저는 마지막 제일 큰놈 제일 크고 배가 제일 빵빵하게입니다얘 마지막으로 먹어볼 건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먹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영상 보면서 아 아우, 아우 저거 왜 먹어 이렇게 보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짬뽕 거의 다 좋아하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한민국 90%는 짬뽕을 드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짬뽕 드실 때 분명히 한 마린 드셨을 거예요 <웃음> 저만 먹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빨리 먹었을 수도 있어요 초배를 얘는 팔아도 되겠는데? 자 <웃음> 여러분 너무 의외의 지금 결과가 나와가지고 맛이 제가 너무 쫄아 있었는지 아니 야 이거는 제가 봤어요 너무 쫄아 있어도 맛없는 거 제가 바로 에이하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약간 맥주안주로 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 약간 콜라랑 같이 먹어도 콜라 있네? 너무 깔끔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조금의 혐오가 있었던 게 뭐냐면 생김새도 그런데 그거보다 칵콩치사는 비린내가 너무 심해가지고 약간 어 약간 이렇게 했는데 와사금 먹었을 때 제가 이때까지 먹었던 벌레류의 튀김보다는 훨씬 맛있어요 아니 진짜로 야 이거 특이하다 여러분 사실 저는 애초에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됐었는데 여러분들께 살아있는 아간머레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잡아서 그냥 살아있는 상태의 아간머레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데 그게 안 돼서 결국에 먹는 게 최우선이니까 일단 사서 먹었습니다 날씨가 조금 풀리면 하궁치들이 다시 또 몰려오거든요 해안에 그때 한번 살아있는 거 해가지고 살아있는 아간머레만 보여드리고 그때는 안 먹을래요 허터 박용 야 진짜 맛있긴 한데 그왜 이렇게 덥냐